안녕 여러분 키오예요 자 여러분 오늘은 제가 뭘 할거냐면요 이제 드디어 설날도 다 지나가고 이제 새학기가 다가오고 있잖아요 물론 저는 <웃음> 학교와는 거리가 조금 멀긴 해요 거리가 이제 멀어지긴 했는데 근데 어, 신학기 맞이 가방을 준비했어요 가방 하울 가방은 이제 두가지 종류밖에 안되긴 하는데 이 가방에 맞춰서 새내기 룩을 한번 코디를 한번 해볼거예요 자 그럼 한번 시작해볼까요? 짠 아유 왜 이렇게 매이서왜 이렇게 매겨 놓치는 거야 이거 되게 많아 자 이번에 제가 소개해드릴 브랜드는 몬스터 리퍼블릭이라는 가방 브랜드인데 여기는 이제 굉장히 좀 캐주얼하고 좀 약간 실용적인 그런 분위기의 그런 브랜드예요 그래가지고 좀 실용적이면서 학생답게 멜수 있는 그런 가방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그럼 한번 이제 개봉을 해볼까요? 너무 기대돼요 진짜. 일단 여기 이렇게 이런 라벨 같은 것들이 여러 개가 있어요. 요거는 키링인 것 같고 그리고 요거는 가방에 붙이는 끈 같은 것 같은데 이건 나중에 열어볼까? 자 이놈부터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<웃음> 짜잔! 아와와 메신저백이구만. 가격표를 보자 <웃음> 가격표부터 확인해야지 1 5만4천원이라고 되어있는데 아마 이게 지금 이 가격은 아니고 어, 무신사나 이런 데에 되게 많이 입점을, 입점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거기서는 그래도 많이 엄청 할인된 가격에 팔고 있어요 제가 그때 찾아봤을 때는 거의 5만원에서 6만원대였던 것 같아요 6만원 어그 정도 그 정도 가격대에서 살수 있으니까 사실 어, 학생이 매고 다니기에도 약간 가격도 적합하지 않나 자 그럼 이제 가방을 한번 속속들이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조금 올릴 수 있고요 여기에 주머니가 있어요 주머니가 두 개가 있고 여기 또 벗고대기가 하나 또있어 오, 헉! 이거 되게 노트북 넣고 다니기 되게 좋겠다 하고 속에 속에도 보면 이렇게 보면 여기 이쪽에서 주머니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열었을 때이 겉에 주머니 하나 더 있네요 이렇게 그래서 하나 둘셋넷 다섯 개 다섯 개의 수납 공간이 속에 있고 그 다음에 여섯 일곱, 여덟 여덟 개 그리고 또 여기도 있어 아홉 <웃음> 개 이렇게나 많이 늘뭔가 늘 있기는 할까근데 아홉 개 아, 여기다 열개아 여기다 노트북 이면 딱이네 여기 그쵸 노트북 있는 사람한테는 좀 괜찮은 것 같아 크기도 그렇고 사이즈도 그렇고 약간 요런 느낌으로 어? 오늘 룩이랑 근데 좀잘 어울리는데? 이거? 좀 끈을 조, 조이긴 해야 될것 같아요 심지어 이 지금 요끈 있죠? 끈이 되게 약간 안전벨트같이 <웃음> 어? 나한테는 좀 약간 뭔가 이렇게 큰 느낌이지? 이렇게 해야 되나? 아니야 확실히 이, 여기가 맞아 요기가 여 어깨, 어깨에 있기 때문에 요거는 확실히 맞는데 음, 근데 진짜 안정감 있긴 해요 끈이 일단 두껍고 넓직해가지고 그리고 수납 공간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뭐 굉장히 좋은데 이거? 진짜 편하게 매기 진짜 좋은 거 같아요 그리고 어디 진짜 놀러 갈때 있죠? 놀러 갈 때나 아니면 저는 스케이트보드를 타거든요? 그래가지고 그럴 때 들고 나가면 또 괜찮을 것 같아요 이게 가방이 안정감이 있어가지고 등에 약간 이렇게 그 거북이 껍데기처럼 <웃음> 이렇게 살싹 붙은 그런 느낌이거든요? 그래서 어깨끈이 진짜 마음에 드네요 오 어, 그리고 여기 보면 여기에 그, 몬스터 리퍼블릭의 그 마크가 이게또 이렇게 엠보싱으로 또 새겨져 있어요. 예쁜데? 오케이, 좋았어. 자, 다음 가방. 짠! 요거는 백팩이에요, 백팩. 와, 이건 뭐야? 아헐 대박 귀여운 거 있어. 여기 보면. 그, 저기 달려있어요. 그, 라벨이라고 하죠? 이게 벨크로. 벨크로 해서 여기 요거를 이렇게 떼서 갈아 낄수 있게. 하여튼 이거 설명은 나중에 하고, 얘는 가격이 179,000원. 인데 얘도 아마 65,000원이었나? 그랬던 거 같은 기억이 나네요. 무신사에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. 전 사실 메신저백보다 이거 백팩이 좀더 조금 더 마음에 들긴 하거든요. 그리고 얘도 이제 주머니 개수를 한번 찾아봐야겠죠. 이건 뭘까 근데? 난 이런 게 뭔지 모르겠어 이게 뭐지? 아 이렇게 하고 좀더조이라고 음,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여기 이렇게 요런 요런 것들 때문에 뭔가 진짜 그런 테크웨어 같은 느낌이 좀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있고 주머니 아 여러분 그거 아시죠? 이런데다가 또 약간 인형같은거 좀 넣어줘야지 약간 요새 인싸들 <웃음> 인싸들은 또 여기다가 인형뽑기방에서 인형 뽑아가지고 여기다 넣고 다니잖아요 그죠 저도 이따가 인형을 넣어봐야겠네요 <웃음> 이거 또있어아또 또 왕주머니가 하나 더 있네 이렇게 하나 둘 두개 여기다가 여기 뭐야 이건 이건 뭐지? 중간 주머니가 또 있어요 완전히 그냥 주머니 파티야 그냥 그리고 또 거기에 안쪽에 또 주머니가 있고 핸드폰 넣을 수 있는 그런 주머니도 있고 또 주머니에 주머니에 주머니네 여러분 잘안 보이시죠? 여기 안에만 해도 한 하나 둘어 여섯 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펜 꼽을 수 있는 자리까지 해서 여섯 개 정도의 주머니가 요 안에 있어요 얘네 제외하고도 엄청나다 진짜 이거 되게 정리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좋아할 만한 가방이다 <웃음> 어? 이쪽 주머니 8번 주머니에 뭐가 있다 <웃음> 이런 느낌으로다가 자 그리고 여기를 여시면 제일 넓은 공간 널찍하게 있고 이게 뭐지? 아 여기 이렇게 안에 보면 하나씩 보여주고 싶은데 보여줄 수가 없네 보이세요 여기? 여기? 안 보일 것 같아 하여튼 여기 바닥이 있거든요? 이게 딱그 가방에 사실 무거운 거 들어가면 바닥에 받쳐주지 못하잖아요 그거를 받쳐줄 수 있게 또 튼튼한 받침대가 이렇게 장착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벽면에 붙였다가 아니면 땅바닥에 놨다가 이렇게 해서 쓸수 있게 이건 진짜 예뻐 완전 마음에 드는데? 그리고 여기 위쪽 위쪽에 여긴 뭘까? 핫팩 넣는 주문니인가 인가? 이게 딱 요정도 길이밖에 안들어가거든요 손정도핸드폰어가는 뭐? 건가? 약간? 오 핸드폰이 쏙 들어가긴 하네요 진짜 핸드폰 금방 찾을 수 있게? 그런 느낌인 것 같고 그리 이제 여기, 여기 보면은 어, 확실히 약간 이건 진짜 노트북 자리인 것 같아요 그쵸? 그렇죠? 그래서 노트북을 수 있게 여기 보면 이렇게 뽀송뽀송하게 뽀송뽀송이 아니고 탄탄하게 엠보싱이 되어있어요 그러니까 노트북 다치지 않게 심지어 심지어 여기 또 주머니가 있네 이거 <웃음> 아주 징한 가방이네 이거 응? 보시면 여기 또 주머니가 있습니다 바닥에 음, 여기도 되게 튼튼하게 되어있어요 <웃음> 나 이러니까 되게 홈쇼핑하는 것 같아 자 좋아요 <웃음> 이렇게 해서, 한번 매볼게요. 이렇게 해서. 오늘 이분 셔츠랑 너무, 너무 잘 어울려. 사진 찍고 싶다. 되게 귀여운데, 이거 진짜? 어, 얘들아, 안녕? 반가워. <웃음> 나, 어, 2 0번 어, 키우라고 해. 이런 <웃음> <웃음> 느낌으로. 아, 맞어, 맞어. 그리고, 또 여기에 이 키링. 키링이 있었죠. 한번 열어보자면, 고무 제질에 이제, 몬스터 리퍼블릭. 이렇게 써있고, 그 다음에, 반대에는 이렇게 필기체로 또이 브랜드 저기 들어가 있어요. 그리고, 요거 이거, 요거는, 이거. 응두 음? 가지 종류잖아. 헉, 엄청 묵직해요. 음, 이렇게. 아, 어, 좀 좁은 버전, 그리고 넓은 버전 이렇게 두 개인 것 같아요. 어, 위에는 버클은 똑같이 생겼고 길이도 요 정도 차이가 나요. 이거는 솔직히 그때 그 가방, 그 룩북에서는 뭔가 그렇게 되어 있었거든요. 좀 가방에다가 그냥 멋스럽게 좀 다, 달고 다니는 그런 느낌인데,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좀 약간 파우치에 달고 싶네요. <웃음> 파우치에다가 어, 되게 이뻐, 널찍하고 아니면 카메라 스트랩 같은 느낌? 응 음, 그런 걸로 또 되게 실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도. 자 그럼 한번 코디를 해볼까요? <웃음> 자 이렇게 해서 가방에 어울리는 코디도 한번 매칭을 시켜봤는데 뭐 생각보다 캐주얼하고 학생답게 매칭시킬 수 있는 그런 가방이었어요 그리고 또 생각보다 어울리는 룩도 되게 많았고 그래서 진짜 이 가방이 진짜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특히나 또 노트북 있으신 분들 왜냐면 하 대학교 가면 또 노트북을 진짜 많이 쓰잖아요 노트북을 되게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어서 노트북 있으신 분들한테 또 엄청나게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러면 이제 아 맞아 맞아 여러분 아시죠? 또 인싸의 또 핵심포인트 <웃음> 인형 뽑기 방에서 이런 인형들 이렇게 뽑아가지고 여기다 또 넣어줘야 된대요 이거 요새 유행이 그렇답니다 <웃음> 이렇게 <웃음> 또 우리 유행 놓칠 수 없잖아요 이렇게 넣어주시고 다니면 뭐 한층 더 인싸같이 <웃음> 보이실 수 있을 거예요 <웃음> 자 그러면 가방 리뷰를 맞춰봤고요 좀 부담스럽지 않게 학생다운 그런 캐주얼한 가방을 찾으신다면 몬스터 리퍼블릭 굉장히 또 추천할 만한 브랜드인 것 같아요. 자 그러면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. 안녕.